현장은 지금부터 내게 맡기도록 방벽을 사사기한다. 거기까지다. 저항은뚜드나아 이건 예상 못했지? 네, 죄습니까 뚜드. 네. 계산대로네 조준. 내가 충격했던 걸까? <웃음> 팔라디움 프로토콜 기동. 날 준비는 끝났나? <웃음> 좀더 분발해 보세요. <웃음> 자, 팔라디움 가볼까? 프로토콜 기동. 보여주지. 앞, 접, 앞. 전력으로 맞서겠어. 사출합니다. 디바이스 파츠 교체! <웃음> 무장 <무정> 교체! 레이저! <스> 하! 이걸로 오버리트! 끝을 내주지! 흥! 방벽을 사사 하겠습니다! ]이다. 어디 <스>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해! <스> <스> <스> 운명을 베는 크기의 답! 예상대로 무장 교체! 레이저! 파괴합니다. 무장 교체. 활로를 열기꾼이다. 파괴합니다. 팔라디움 월 가! 사출합니다. 각 <웃음> 사령관님. 팔라디움 프로토콜 기동. 벌써 지치면 안 되지. 첫 조준. 투입이 승인되었군. 상대 주지 방벽을 탄하했습니다꿈여라 아직이야. 아직은. 나 열심히 할게, 아빠. 팔라디움 프로토콜 기동. 마무리! 했어. 무장, 교체, 슈슈, 레이저, 예상대로야. 전술, 캐, <웃음>